와! 와 이거, 이거 cool. KO. 아, 리유 겟. 라운 아, 리유 겟. 있을까? 그다음에 뱅. 어, 없어, 뱅. 아, 어 나도 아돼져레아왜 나도 안 빠져 댁레노는내노댁레도댁 레노댁, 레노댁, 레 백. 우리 날로 몰라고요. fight 셋셋 노하하하려어어 f i h t la p o h o h El fuego OHH o h OHH o OHH h AY OHH o 먼저 아왜 u n d 4 f i g h 파민파지아이지경아이 h e h e h h e 안 넘겨 아또 넘겨라 또 넘겨 제발 라운드 1 fight Come on! 라운드 3 파이트 r e e f i bang, b a n t 아이 무슨 판. 뭐야 뭐야 뭐야 야레 이거 이거 이거 뇌보 이거 뇌보